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될 때까지 미션오일 온도를 떨어뜨린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제거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주고요.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마그넷으로 되어있는데요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가 제법 쌓여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네요 플러거를 클리닝한 후 신품 아쉬를로 교체합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거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터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더 뉴스 렌토 8단에 미션오일 규격인 SP4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설명은 시동을 걸고 신유가잘 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p 단이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오일을 배출합니다 레벨링 플러그 실링은 신품으로 개최하고요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50에서 60도 사이인 53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더뉴 소렌토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유 우측은 레벨링 시 나온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에 남아있는 오일 상태고요. 셀링및 와셔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진단기를 통한 DTC 체크까지 하면 모든 작업은 종료입니다